여기 내 텐트 응. 니스님 같이 살래? 이진님도 같이 살래? 아, 이직업부터재있죠 또... 이츠님 우리 같은 텐트 쓰는 사, 사이로서 사좋게 지내줘 자기소개부터 해야 되는 거 아니야? 아 캐거 저 캐거 고캐 캐고, 앞 캐는 캐고다 이쿠 이쿠 이쿠 이쿠 직업도 들어줘 이쿠 직업도 들어줘 이쿠 잘 있어 아이님아 아... 뭔데? 하고 말하면서 감찰했어. 하나 죽었어 하나 죽어 어? 어 이크는 어... 아, 또? 아.. 이크는 또또이거 왼쪽에 시체 있겠구만 왼쪽에 아 왼쪽에 뭐 시체가 있어 시체 있겠구나 <웃음> 시체 없어 시체 없어 나? <웃음> <웃음> <웃음> 시체 없어 나 근데 진짜 <웃음> 아니야 나 진짜 아니야 아 이거 이크 <웃음> 같아 이쪽 이쪽 이쪽 와봐 이쪽 와봐 이쪽 와봐 이쪽 <웃음> 최도생 이쪽 이쪽. 왜 나만 불러 아 거리 두께 거리 두께 불러 와봐 거리 두께 아니 거리 두께 니까 오오 어? 어? 나이스 내 정체를 얼어붙이 의심하는 사람 한명 보냈습니다 각이다! 썰 때가 재밌어 문이 닫히나? 이렇게 하면은? 연꽃종원님 저죠 이거? 왜 여기 혼자 있는 거야? 정체가 뭐야 양꽃정원님 이미 너무 많이 당해서 아, 몰라 이씨 <웃음> 미안해 이미 너무 많이 당해서 라고 말했지만 또 당했어 제가 만든 두 개의 시체입니다 이쪽으로 돌을 한번 떨어뜨리고 아니야, 돌 말고 딴거 하자 전기 그리고 아까 암케 거인님이 캐거라그랬거든요 바로 쏠게요 와 이거 뭐야? 무슨 일이야? 왜? 왜 이렇게 돼? 아 잠깐만, 이러거 투표하기 전에 잡아야 되거든요? 암케 님이 투표하기 전에 밥로 잡아야 되는데 어, 아니, 뭐야? 뭐야? 뭐야? 이렇게 많이 죽는다고? 뭐야? 이거, 이거 일라운드 <웃음> 아니에요, <웃음> 여러분? 나 캐고 저 캐고 홀리 뭐야 나 전율 도졌어 이게 뭐야 팔콘 살아있다 이거 팔콘 살아있어 지금 팔콘이랑 오리랑 거의 하나 남은 상야왜 이렇게 많이 썰리는 게 말이 안돼 지금 우리들도 다 썰린 상황이잖아 지금 팔콘이 살아있는 거야 저 입구가 사람 죽이고 간거 봤는데 나 하이백 님은 자기가 자투한 거 같고 팔콘 살아있는 거 확실해. <웃음> 와 진짜 일라운드에다죽어있냐아 잇츠 팔이잖아 뭐야 이거 그러면 둘 중립에 세일 디야 이게? 야! 야. 야, <웃음> <웃음> <웃음> <웃음> 야. 아, 아, 이게 소매던데 아. 이게 첫 회이야 무슨 <웃음> <웃음> 끝!